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혜성입니다 어, 자, 오늘은 저기 최근에 이렇게 뭐 팔꿈치가 아프거나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뭐 자발 운동이나 이런 걸잘 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몇번 들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아픈 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파, 이번 동영상 팔꿈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예전에 뭐 팔꿈치 앞 팔꿈치 통증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동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손등을 누르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 그러니까 몸쪽으로 안쪽, 그죠? 어, 몸쪽 안쪽으로 요 끄트머리 요 뼈가 있어요. 요 끄트머리 뼈 약간 뒤쪽으그 그러니까 끄트머리 뼈가 그냥 이유 없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 요 끝머리 뼈가 뼈가 아프다기 뭐뼈 바로 뒤쪽이 뭔가 신경이 눌리는 듯한 그런 통증 때문에 뭔가 팔에 힘을 주기가 참 어렵고 어떤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이 팔꿈치 이그뭐 이게 이렇게 핵이 중심적인 팔꿈치가 아픈 게 아니고 팔꿈치 이 안쪽 이툭 튀어나와 있는 뼈 요쪽 라인 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요 아픈 경우는 의외로 좀 이렇게 대처하기가 좀 간단한데, 그냥 이것도 동일하게 물병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1.5L 물병입니다. 2L 물병 아니고 1.5L 뭐 주스병이나 환타병이나 어떤 이런 물병입니다. 좀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발 운동을 하시거나 어떻게 하 팔을 이제 활용을 해야, 이제, 물병 운동이나 이런 거 해서, 이제, 가스 같은 것도 빼낼 수 있는데, 먼저 에 팔꿈치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게 되면, 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오른쪽 팔에 팔꿈치, 그니까, 요,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아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오른쪽 팔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방법은, 음. 여러분들이, 자, 이거, 새끼손가락,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자,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이제 손가락에 힘이 이제 너무 빠져서 힘을 전혀 못 쓰는 이제 여성분들도 있는데, 이게요. 이 500g이나, 아 1L 짜리로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금, 조금 무거워야 이제 그 적정한 힘이 작동이 돼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5L를 활용해 보라고 하는데 막 너무 약하신 분들은 1L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L까지는 괜찮은데 1L도 효과가 잘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L보다는 조금 더 들었다 내렸다 하는 횟수를 좀더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리터를 하려면 그뭐 가게에 가면 그 목장갑 있어요 목장갑 반 코팅된 목, 목, 목장갑 목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빨갛게 이렇게 반 코팅된 목장갑이나 이렇게 하여튼 좀뭐 손가락이 좀덜 아프게 그렇게 목장갑을 끼고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하고 네번째 손가락 끼고 어떻게 하나 하면 일단은 양팔을 같이 하세요 양팔을 자, 양팔을, 자, 어떻게 하나 하면, 자, 천천히 내렸다가, 들었다가, 자, 새끼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에, 들었다가, 자, 바람도 좀 부으시고, 자, 이걸, 뭐, 한다, 힘 닿는 데까지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한번 해보고, 자, 다시 너무 아프니까 잠깐 내려놓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음 여러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 여러분들 그냥 뭐 무조건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여러분 몸 상태를 좀 고려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이제 양쪽 팔 양쪽 팔을 이렇게 같이 새끼손가락하고 이렇게 걸어서 들었다 내리고 다음에 오른쪽 팔을 자 한번 더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더해 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그냥 한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덟 번 정도 해보고,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자, 근데 이 팔꿈치 바깥쪽 통증은 이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을 한번 가져 보세요. 만약 여러분 느낌이 뭐 어떤 분들은 금방 어, 괜찮아졌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뭐 금방 괜찮아졌다고 해서 그냥 끝이 난건 아니고요. 어, 끝이 난건 아니고 어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어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든가 아유, 뭔가 조금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보면제 계산된 행동하에몇몇 몇 차례 더해 줘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차례 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죠? 어혹 만에 하나 아더 아프다. 자, 하고 났는데 이제 한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아 아까 물병 들기보다 했을, 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아프다 이러면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법이 통한다 이렇게 말라보시면안 되고, 일단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증을 더, 더 증가시킨다 이럴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막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도와드려 본 어떤 대다수의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판단했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느낌이 어안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낫다 이런 기분이 들면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 계산을 하는 거죠 뭐한 30분 뒤에 한번더 한다든가 혹은 한 시간 뒤에 한번더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어 느낌상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더 바로 한번 바로 한번더 해서 좀 치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또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 둘자 팔꿈치를 이렇게 폈다 접었다 폈다 자, 접었다, 펴다 접었다. 자, 이걸, 자,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 최소한 일곱 번, 여덟 번, 많게는 열번 정도, 이렇게. 일곱 번, 여덟 번, 많게는 열번 정도. 자, 새끼손가락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어, 어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오른쪽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오른쪽 팔꿈치를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해주시면. 자, 왜, 왜 처음에 양쪽 팔을 한 다음에 오른쪽 팔을 하느냐 그 이유는 있습니다 어, 이유는 있으니까 또 우리가 바람도 불고 머리도 좀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 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보면 어, 확실히 어, 이렇게 팔꿈치 쪽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이 팔꿈치 쪽이 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탄탄해 결국 신경 압박을 통한 거예요 이쪽 이쪽에 근육이 약한 새끼 손가락이 아무래도 이쪽으 근육이 약하겠죠, 그죠? 어, 약하다 보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이제 혈액, 그 혈류 양도 약해지면서 신경, 그 이제 어떤 신경 압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증 증상인데, 뭐 부상을 당해서 아픈 게 아니고,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난 증상이니까, 그쪽에 혈액, 그 공급량을 조금 더 늘려주고, 근육을 좀더 활성화 시켜주면 신경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팔로 먼저 좀 해주고 아픈 쪽 팔을 한번 더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또 무리하지 마라 해서 또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1.5리터 1.5리터 물병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 그 이제 중량은 1.5L를 활용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2L짜리를 활용하는 분들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2L가 뭐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그 무게가 좀더 나가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2L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한테는 좀 힘든 중량이니까 1.5L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L 이하로 들어가면 7번 8번이 아니라 뭐한 30번 40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근데 분명히 중량이 약하면 여기 적이 문제를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에너지가 여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벼우면 효과가 확연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시고 어,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그러면 아예 일단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단을 하시고 그 여러분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운동 같은 거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또뭐 문제 생겼다 해서 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하시면 저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 이거 분명히 그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적용을 해 보고 사람들 도와 보고 아 이게 분명히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 이제 확신이 들면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혜롭게 하십시오 어, 아니다 싶으시면 멈추셔야 됩니다 어, 병원에 가셔서 어, 뭐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어, 잘 치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